It starts recording. 거가 50km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차가 도로에 많는데 불안한데 이거 총 이쯤 되면은 좀 한적하게 속도 좀 내고 그렇게 달려야 되는데 요건 다이소에서 산보은냉용 가방인데 어, 아이스박스 대용이죠 약간 디자인이 캐주얼한 뭐 그런 면도 있어 가지고 어, 어제 제가 오후 4시에 출발하면서 얼음을 두병 얼려 왔는데 지금 아침 8시 뭐그그 그 사이인데 아직도 얼음이 완전히 녹지 않고 얼음이 일부 남아있어요. 17시간 정도가 지금 어? 본행이 유지되고 있는거죠. 이게 디자인도 캐주얼한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더 구매를 하려고 다이소 몇군데를 더 다녀봤는데 지금은 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작은 사이즈고 어, 큰 사이즈가 두배세배 배 정도 더큰 사이즈의 가방이 또 있어요 색깔도 여러가지가 있고 어제 삼겹살을 구워 먹고 남은 숯재들을 원래 그 봉투 있죠 거기다가 담아 가려고 합니다 아, 왜이런 거를 보여주냐면은 음, 요즘 그 캠핑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 됐거든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원했던 원치 않았던 뭐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캠핑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캠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냥 뭐 장비만 덜컥 사 가지고 캠핑을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막불 모닥불 피워 놓고 그냥 응? 제 처리도 안하고 가는가 하면, 뭐, 밤에 음악 틀어놓고, 또 심지어 뭐, 떠들는 거는 뭐, 기본이고,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, 계몽적인 차원으로 이런 뒷처리 하는 장면을 일부러라도 조금 노출을 시켜가지고, 한, 단한 명이라도 좀 보여지게끔 하는 게이 영상의 취지라고 할수 있죠.